버섯 때문에 씹는 식감이 훨씬 좋고 이게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도 팽이버섯이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얘네가 모양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기 보여 드릴게요. 바브라 잘 해야돼. 앞브리 손! 시작 손! 바브라이패 기다려. 우리 기다려. 지금은 1시 35분이고, 저는 오늘 카페 가서 공부를 하고 오려고요. 오늘 카페 가서 공부할 건데, 지난번 카페 투어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그 카페를 또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가까워가지고, 그냥 대충 입고, 롱패딩 걸치고, 가서 공부만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바쁘라 이모 간다. No p r o b l e 첫 구매 1 0 0원들로 구매한 재료 1AM 스파클링 이거 먹어봤었는데 0칼로리인데 그냥 음료수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달고 그냥 음료수 그맛이 언박싱 끝 Крутень, ням-ням-ням. b h a y o 여러분, 집에서 만드실 때는 진짜 생크림 안 넣고 이렇게 저지방을 사용해도 맛있거든요? 저는 원래 조금 싱겁게 먹는 게 적응이 돼서 이 베이컨이랑 치즈만 넣어도 충분히 짭짤하게 간 맞게 먹을 수 있는데 혹시나 너무 싱거우신 분들은 파마산 치즈가루나 소금 조금 넣으면 될 거예요. 물김치. 지금은 한시5 0 분. 어, 저는 카페 가서 영상 편집 하고 엄마랑 네 시에 바풀이가 나오면 그때 바풀이 산책까지 하고 집에 올려고요. 밖에서 만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는 편집 끝내고 지금 공원에 박풀이 엄마랑 산책 갔다 해가지고 저도 그로 가고 있어요. 은 팽이버섯 한 개랑 새송이버섯 한 개랑 계란 두개 넣어서 에그 인을 만들 거예요. 버섯 에그 인.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통밀식빵인데 구워왔어요. 도저히 토마토필에 못 드시겠다, 나는 맛있는 에그이네를 먹고 싶다, 더 맛있는 에그이네를 먹고 싶다 하시면 시판용 스파게티 소스 구매해서 그걸로 만드시면 10시 53분이고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 시간을 11시부터 7시로 바꾸려고요. 제가 원래 12시부터 8시였는데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11시로 하고 7시 전에 저녁을 먹는 걸로 시간을 바꾸려고요. 일단 오늘은 저녁에 먹을 버섯 절임부터 만들어 놓고 그음에 아침에 만들려고 여기에 물 70ml 넣으면 양념장 끝이에요. 이게 다안 잠기긴 하는데 제가 간장을 조금 많이 넣은 거거든요 원래는 30ml를 넣어야 되는데 40ml 정도 넣은 거여서 여기에 물을 좀다 채운 다음에 냉장고에 6시간 정도 보관을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은 버섯 파니니 만들 거예요 버섯 파니니, 버섯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이거 제로 파인애플맛 진짜 그 환타 파인애플맛 나거든요. 그래서 색깔 내려고 한라봉티 조금 넣어서 섞었어요. 누르는 기계 없으면 그냥 후라이팬에 앞뒤 구우면 되거든요 밥 먹고 놀자고 조금만 있다 해야지. 아, 그죠 지금은 2시 20분. 어, 오늘부터 포토샵 공부를 할 거여서 공부하는 동안에 커피를 마시려고요. 요거 테라로사 드립댓. 그걸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음.. 너도 죽.. 기다려봐. 마브리선! 마브리선! 하이파이브! 이쪽 뽀뽀 <웃음> 귀여워. 엄마, 혹시? 그만. <웃음> 똑 사세요. 지금은 4시 10분 이렇게 있고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번에 한이암님 한이 한이. 이 광고하신 제품인데 단백질 쉐이크 그 떨어져가지고 국물 맛이랑 녹차 맛 구매했어요. 필라테스를 다시 등록하러 갈 거여서 앞으로 필라테스 가기 전에 혹은 다녀와서 바로 이거 단백질 쉐이크 먹어주려고. 이렇게 제가 그 프로틴 파우더 특유의 비릿한 맛을 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아까 낮에 만들어둔 새송이 장아찌랑 이거 고기 구워서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서 밥 대신에 고기를 2인분 요거를다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메인이에요 물을 조금 많이 추가해서 살짝 싱거운데 오히려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청양고추야 엄마.